빨리 오래. 야, 을탁 치니 업 하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보람 먹고 야, 야, 야. 왜며 d r a u 아이신다, 아이신다, 아신다 h my God. 똑슨래 네. 기다려.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예비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해. 해. 진행해. 아. 아. 기다려. 차치. 아. 군밤 하나 납이는데? 빵이야. 빵이야. 기다려. 기다려. 오호. 기다리는건 언제 사는 거래. 오! 오! 오! 불도둑이다. 불도둑. 다 준다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빨리 <웃음> 내일 저거 어떻게 하냐? 다 먹을 것이여기 똑같은 줄이야. 혼자서도 잘할 줄 아는 어린이가 돼야지. 개림. 개림이 <웃음> m u l t i m 어 뭐라고 했까? 뭐라는데.. 방금